다음은 주한 외국계 기업 단체 및 상위 관련 뉴스입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단법인 주한글로벌기업 대표이사협회 GCEO의 새로운 회장 선출 소식입니다. 지난 7일 GCEO는 송년 임시총회를 통해 새로운 회장으로 아레이몬드코리아 김종세 대표이사를 선임했고 수석 부회장의 존슨컨트롤즈코리아 하운식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GCEO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영리 단체로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한국 대표이사들의 비영리협회며 주한외국기업연합회 코파의 소속단체입니다. GCEO는 자기성장과 사회적 기여라는 미션으로 세미나를 통한 역량개발과 회원사 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비즈니스 교류, 산학협력 차원에서 CEO 특강활동과 기타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임 회장이었던 리치텍코리아 박순구 사장은 올해 12월부터 대만 본사로 영전해 R&D 부문 글로벌 책임자로 발령됐습니다. 이 밖에 각 산업별 분과위원장으로 반도체 산업분과의 인피니언 테크놀로지 코리아 이승수 사장, 자동차 산업분과의 브로젝 코리아 금종구 사장, 화학산업분과의 에보닉 코리아 최윤영 사장, PR 광고산업분과의 디디비 코리아 고광수 사장, 네트워크 위원장의 키네트 테크놀로지 코리아 나종배 사장, 골프 분과의 단디 코리아 홍경표 사장, 탤런트 리크루팅 분과의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최준원 사장 등이 1차로 선임됐습니다. 한편 아직 선임되지 않은 분과의 위원장들은 내년 상반기 이사회의 제안을 거쳐 새로 선임된 회장단의 승인 과정을 통해 2차로 선임할 계획이라고 협회 김종철 상임대표는 밝혔습니다. 다음은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 코펜HR 소식입니다. 코펜HR은 이관영 회장이 AIG 코리아 인사전무에서 한국시티은행 총괄 인사전무로 영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관영 전무는 국내 글로벌 대기업인 동부그룹 인사담당 최고임원으로 시작해서 시티은행 인사담당 최고임원을 거쳐 AIG 코리아로 자리를 옮겨 AIG 그룹 내 여러 자회사에서 인사담당 최고임원 및 AIG 자회사들의 한국지사장까지 경력을 쌓은 인사 전문가이자 최고 경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